콜로 안전하게 됐다. 아이, 제로잖아, 이씨. 몸이 슬슬 가벼워진다 근 손실이 가속화될지 알았는데 유지했다 l c 도 올라갈 때 무릎 접지 말고 그냥 쫙 펴서 레그레이즈 하듯이 올라가라는 근육맨의 피드백이 있었다 근데 아직 올리는 힘이 약해서 발을 다 펴면 나한테 무겁다 다시 무릎 굽힌 자세로 올라간 다음에 조금씩 펴봐야겠다 양 무릎 조금만 더 펴봐 조금만 더 버텨 같이 운동하기위해 시청자분들에게 내가 운동하는 아이템들을 보내드렸었다 주부 구독자분이시다 살이 찌지않아 운동을 시작하셨다 영에 올리시고 내려갑시다 오 잘하십니다 이 운동할때는 무릎을 펴니까? 굽힙니까? 일단 따라해봅니다 데드리프트 자세로도 당겨봅니다 니네 허리가 왜이렇게 뻑한데이건 물이 자꾸 흔들흔들거리니까 런지하면서도 전신운동이 되네 내가 이겼다 다른 시청자의 도전이다 꽤 어려워티네 내가 또 이겼다 촬영 끝나고 뒤통수가 당기길래 뭐지 했는데 워터백이 얼어있더라 워터백 올릴 때 뒤통수 데미지가 들어간 것 같다 운동 끝나고 구독자님이 직접 제조하신 곶감 입에 넣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? 어? 몰래. 에이씨. 한 시간 뒤또 괴롭히러 왔다. 고양이 자꾸 귀찮게 괴롭히지 말라 는 이야기가 있더라. 잘때 얘가 먼저 괴롭혔다. 자는데 명치발 받깨우고밥 주니까 잘고 있네. 뭐야 ouais. 까먹었다. 유지태. 근데 이거 유지태 좀 늘었는데, 왜 반응이 없지? 3일에 한 칸씩.